자, 이거 하자. 죽기였어? 똑똑하네 사모니가 중앙에 포탈 깔아놨겠죠 보통이다 깔아두던데 음 맞네 맞다 나이스 아대한개 네. 스도이 유도해주고요 따라갑시다 아 더블다운 더블다운 너무 맛있구 더블다운 너무 맛있구 더블다운 너무 맛있구 너무 맛있구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얘들아 뭐해? 이게 맞아? 응? 이게 맞아? 순절은 일단 무조건 할것 같은데 음, 일단은 그래도 확실하게 날려 갑시다 카우보이가 음, 그 이상한 밧줄을 써가지고 노출할 수 있는 게 카우보이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아 어디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안 보인다 어디있는 거야 여기 일단 카우보이 잡으러 갈까? 카우보이가 제일 필요가 없으니까 야, 숨어있는 생존자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야. 왜 용병이야 이건 또 내가 찾고 있던 게 그러면은 사만하고 용병이 아니고 카우보이 인형이었던 것인가?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응, 아마 안 내려줄 거야, 임마. <웃음> 이거 될거 같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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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지네, 어? 얌지네, 얌지 우리 사모니안 치고, 응, 음, 캠핑기. 일단 뭐 용병이 일어날 때까지는 뭐, 뭐할수 있는 게 없겠죠. 애초에 맨 처음부터 떴다가 났던 친구라, 카우보이가 자일을, 그, 자일이 없는 용병을 도, 그게 아니고, 뭐, 야 어떻게 되는 거야? <웃음> 공봉 폭탄에, 어? 폭탄에 부서진 사기겠지? 유우, 구해볼 수 있으면 구해보시지. 나는 빠져 있겠다구, 빵야. <웃음> 그지? 공봉 강하다. 야. 아, 아. 맨날은 누군지 안 봐. 아 하는데. 여자 아이. 5초로 하려는데, 아, 저, 쪽 저, 저, 저, 부담 없죠 아, 슬슬 저, 워드올때 됐는데 아.. 느려.. 이게뭐야.. 에바야.. 이게뭐야.. 뭐야, 위평 맞았어? 아니, 씨. 이게 왜 위평이야? 정확하게 찔러 넣었잖아. 응? 내게 위평이라고. 이걸 왜 포기해? 아 그렇게 이게 탄이 어려웠나? 그 정도야? 아그 정도라고? 무수라도먹어 야 뭐야 짝실 누구 있었어? 봤어 누구야? 짝수 너 누구야? <웃음> 내가 다 봤어. 나 봤어 거기 딱 튀어나와 임마 응? 나 봤다구디 와 진짜 무진거 봐라 잡고요야 이거 석상에 한명 있었으면 게임 터지는데 야씨 손이 죽었다 야.. 아우.. 다 묶어가지고.. 선이 안만들어지네 음. 뇌가 굳었어.. 어떻게 각을 만들어야 하는지.. <웃음> 기억이 안 나.. 틀랐어.. 차원적인 생각으로는 폭탄을 높이하죠. 야, <웃음> 야무지다. 약간 용병 유자들이 <웃음> 한 번만 이 상대해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약간 느낌이 나요. 아까 맨 처음에 피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구하고 살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냥 보는 것처럼 못 구하고 죽었죠. 근데 이거는 캠핑이나 하자. 괜히 갔다가 똥구를 당해가지고. 지면은 속상하잖아 라고 할랬는데 음. 진짜 그렇네 음. 울킬하고 싶어요 <웃음> 저 울킬하게 해주세요 빡빡이 뭐야 빡빡이 전략이야 빡빡이, 빡빡이 되게 없네 네. 아, 눈가려. 이거는 흔배 회복기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갈게요. 둘다 빡센 친구들밖에 없긴 한데 방법이 없다. 나. 중국여자 잡으러 갈까? 어. 또 중국여자가 궁극 못하게 만들긴 하는데 어차피 봉봉은 폭탄으로 조지니까 괜찮지않나? 음. 어 아. 어. 이 중국여자 길마야 중국여자야 일로와 한자 들이 맞는다 아 대화를 쓰네요 일단은 3개 전부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음문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플래시도 곧 있으면 돌아오니까 플래시 빨리 잡자 12시는 아니어가지고 좀골치는 아플 듯 음문 그부 안쓰니? 꺼야지 그냥 잡고요 빨리 앉혀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좀 무난하게 잡은것 같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중앙에서 돌리고 있는 해독기가 멈췄기 때문에 중앙에서 구출할 가능성이 예, 매우 높아요 왼쪽에서 오네요 아 뭐야 뭐현이 사람? 아 바로 공사아뚝 빼기 그냥 아 뭔가 구할 것 같았어 음여 녀석 뭔가 바로 구할 것 같은 느낌을 어? 주면 어떡하니? 자 2층에서 떨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여기는 타자 타자입니다 우리 상남자 타자 으 <웃음> 어떤 모신다니 어 잠깐만 타자 이거 보순데? 타자 좀 보순데? 응어다 음, 없지 바들아 버리고 이거 안치면은 분노 써가지고 흑백이 존나 갈길거란 말이야 아흑백기 그냥 아 내려놔 내려놔 잘 빼는게 낫지 차라리 한대 때리고요 어.. 이렇게는 안나는데 분노 없기 때문에 지금 공 못쓴단 뭐 말이죠 이렇게 마무리 아.. 나무지네 너무 사망! 하지구요.. 안씁니다 어차피 용병이 구출 오는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음. 꿈구출 당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애초에 용병이는 지금 자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을 온다? 어.. 이게 like, 더블 나온 나무는 그냥 게임 끝난다는 거거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꿈구수는좀 대비합시다. 그건 만큼은 좀 피하고 싶다. 아 돌리고 있네 이것도. 아, 나 우베보 오고 있어요. 아 아닌가? 어, 온다 온다 어, 오른쪽에서 오자 이거는 빨리 그냥 상타 때리고 텔레포트라도 쓰자 그게 낫겠다 어차피 그냥 이기는 거 확실하게 이겨야지 괜히 업물쯤 그냥 해가지고 되는거 보다 이게 훨씬 낫지 어 이건 뭐야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뭐예요 죽으시고요 아저씨 뭐예요 아아 공 맞아요 왼쪽으로 아떨리지마때리지마때리지마떨리지마아떨지리지마때리지마때리지마 대리지마, 아, 대리지마, 대리지마, 지 <웃음> 어 용병이 좋아라고 그냥 굿으로 온단 말이야 아 빵야 뭐야 몇평 맞았어? 잠깐 나 약간 게임 좀 시... 어렵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나 지금 약간 게임 어렵게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타자 묶었으면 되는데 어나왜 이러지? 약간 생존자들에게 생존자들, 자이 자비 아닌 자비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러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잘못 하다가는, 어? 올, 삼탈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응? 어머, 어머, 이거 삼탈이 나올 수도 있겠는걸? 아이고 3탈이 나올수도 있겠는걸 음. <웃음> 3탈이 나올수도 있겠는걸 음. 네. <웃음> 아 근데 나도 진짜 바보다 뭐 이걸 또 어떻게 아들이 켜주게 하냐 한대 두대 아좀 느렸다 셋 개구멍 어디냐 아, 야 너도 근데 개구멍 운이 없다 뭐 개구멍이 아예 안보이는데 멸종당인 것 같은데, 개구멍 뭐야? 개구멍 어딨어? 애꿎은 강아지나 부르고 말이야. 아,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상사히가고바꿔면은 음, 이... 그지